안녕하세요 이티저월드입니다 오늘 수능 응시하신 모든 선생님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수능 끝난 후에 IST의 아,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제가 수능을 세번본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엄마하지도 말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원서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서 영역을 잘 넘겨야지 대학에 최종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수능을 못 봤다 하더라도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더 좋은 대학에 갈수 있고 또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대학 분석 잘 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꼭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면허를 따기에요 저도 사실 고3 때 주위에서 운전면허 따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말이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 운전면허를 결국 안따는데 이게 나중 가서 보니까 왜 운전면허를 그때 따라는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어요 일찍 면허를 따놓으면 차 보험료가 경감이 되거든요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차를 사게 되면 차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게 처음 땄을 때는 200만원인데 연차가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깎이더라고요 어쨌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학원 등록비라든지뭐 비용들이 들지만 결국엔 똑같아요 이렇게 19살 수능 끝난 후에 할거 없을 때 미리미리 운전면허를 따놓으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따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세번째로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는 건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전단지 알바, 학원 알바, 편의점 알바, 패스트푸드좀 알바 사회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수능 끝난 학생들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겠지만 분명히 한 잔이 있을 거거든요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너무 집에만 누워 있으면 정말 시간이 금방금방 가거든요 그 시간이 정말 아깝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알바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